도어가 안열립니다 밖에서 이렇게 도어가 열리지 않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열리지 않는데 안에 부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어린이가 탑승 했을 때그 안전을 위해서 락을 걸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문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락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차가 서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탑승했을 때는 이 락을 걸어서 보호자가 안전하게 이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데요. 만약 도어가 바깥에 있는 캐치가 고장이 나고 이 락이 되어있으면 돼돼 안에서 밖에서 다 열리지가 않습니다. 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캐치가 고장이 나고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트립 자체를 도어 트립 자체를 떼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손의 위험성을 안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락만 해제를 해 주게 되면은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락을 먼저 해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어가 닫혀 있는 경우는 그락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거를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. 만약 이제 반대편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은 일단은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. 그 닫혔을 때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위치는 대략 이 원절이에 있습니다. 이거를 따라서 가다보면 이 원절이 있는데 예,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 자체가 없죠. 예, 그랬을 때는 고무 고무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. 이렇게 떼면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공간이 예, 나오게 됩니다. 중간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철사 같은 거를 이제 부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. 넣어서 이락 부분을 이런 거로 이렇게 해제를 해 줍니다. 위치를 잘, 이제, 그 위치에 맞게, 요 철사를 넣어서, 이락 부분을 이제 해제를 해주면은,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. 창문을 다 내리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요 피스를 하나를 풀르게 되면은 창문이, 창문만 이제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. 창문을 장, 그 떼야 도 레귤에다가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일체형을 이제 띌 수가 있습니다.